조용히 잘 쉬었다 스테이크도 먹고 피라미도 잡아보고 도리뱅뱅도 해보고 하지만 전지낚시라고 실패로 하는거 피라미 잡았는데 먹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 어, 사이즈 괜찮네요어이거이구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음. 본이 아니게 같이 먹게 됐어요 본이 아니었다 나는 그리 사람들과 잘 어울리진 않는다 특히 남자 나이 많은 사람은 더욱이나 그냥 뭐 이유를 대기보단 그냥 뭐 성격인가 보다 전에도 말했지만 그리 친절하지도 네? 않고 떡살이 그리 좋지도 않다. 안 들려. 여하튼 살치살도 얻어먹고 내 네, 소라도 나눠먹고 그냥 대화할 상대도 있고 피라미 잡는 집어제 가지고 있으니 마냥 좋아서 잡는 게 귀여워 보이기도 했고 원래는 안 올라가려고 했던 사명석까지 올라가는 동반자가 생겨서 좋기도 하고 음 아니다. 이건 좋지만은 않았으니까 빼고, 아직 여유롭다. 오늘은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실컷 쉬어야지. 간만에 여유롭다. 이용소까지는 확실히 휴식이구나. 사람이 많아도 좋다. 이 정도면 있을만하다. 사명소는, 음, 이젠 추억이지만, 좋았던 것도 많지만, 비박배낭을 메고 갈 곳은 아닌데 저들은 모른다. 내일의 고생길을. <목소리> 좋아하나 봐. 음. 너무 이쁜 음. 것 같은데. 음. 맛있다. 너무 이쁘다. 큰 <웃음> <한, 한> 거? <웃음> 암냄새세 하나만 더고 하고 다음날 이제 왕쿠청 가려고 어, 왕쿠천... 근데 그쪽에 캠핑장 가는거예요 캠핑장이요? 거기 아예 금지돼 있으니까 근데 북쪽으로 여진 번지가 꺼는거니까 사유 지나가야 되거든요 올라갔다 오지? 네. 뭐 올라가서 더우면 또들어갔다가 다시 또 들어갔다가 더우면 <웃음> <웃음> 그러면 <웃음> 올라가는데 뭐 하면 그냥 고 가면 열렬하게 그냥 2시간 자꾸 응. 갔다가 내려갈 때는 힘이 걸릴 거 아니야 내려갈 때뭐 바로 할거 뭐 없는데 쪽에 왕복 여기까지 이여서여에서부터 출발해갖고 다시 여기서올오면은 왕복 열려가지다보면은한두시 간다 두시한 간다 두0한 간다 1 0다 100수 간다 хочу поехать куда? А что такое? Алло, чу. Ахо. А давай. 아, <목소리> 이제부터 첫번째 실수 얘기다 선글라스가 26만원인지 28만원인지는 까먹었다 여튼 속쓰리는 얘기다 나도 그냥 안들어갔으면 했는데 왠지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래서 시도해보았다. 일단 저곳의 수심은 3 4 m 정도 된다. 첫 번째 다이빙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녹화는 안 했지만 첫 번째 다이빙은 아저씨 형님이 뛰어내릴 때 선글라스를 안 벗고 뛰었나 보다. 그래서 선글라스가 잠긴 상황이다. 눈에는 보인다. 물론, 물 바깥에서. 투명하고 맑은 물이니 그대로 형체 그대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물에서 들어가면 안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기를 한번 부려봤다. 감각적으로 건들 줄 알았는데, 세번 시도했고, 시간은 거의 30분 정도 흘러 있었다. 그 정도야 뭐 하겠지만, 산에서 30분 지체는 가 진다 안진다를 의미한다 중요한 것이었다 저기서부터였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 아 더듬고 내려가데 없지? 마다 뭘다 복 2시간 반은 무슨 지금 가는 데만 4시간 넘었어 아씨 포기하고 싶다 어쩌지 삼명서